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평소에 에이브님이 무언가님들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강제 기분천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검은상은 모바일과 관련된 문제 내달라고 할 건데 무언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은 에이든 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랍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못 찍어요? 에이든 님은 무언가님들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주세요. 예? 선물 달라고아니야 뭘... 선물 말고 내주세요, 문제. 문제를 왜네요 내주세요. 문제... 내주세요. 문제... 내주세요. 문제요 네, 두개 내주세요 지금? 네, 빨리 아, 지금 저 일해야 세... 돼요 빨리 해주세요 세방섬 지금 낚시하고 <웃음> 있는데 저 지금 아 바쁘니까 빨리 해주세요 자자 <웃음> 자, 이것은 어... 자. 어 좋아 이것은 장비에 새로운 힘을 기뜨는 그런 어 기능인데요 장비의 경우 마력의 산물이 들어가고 장신구의 경우 마력의 정수가 들어가죠 어, 추가적으로 각성을 한 장비는 <웃음> 이것이 또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아 물고기 놓쳤네 그 하나 더 해주세요 뭘또요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아두 개라 했구나? 네아내 사람 손아내 쪽지 하나 갖고 와자 그럼 몸짓을 보고 맞춰서요 몸짓을 해야겠다 여기서 여기서 여서 니트 하고 다 끝! <웃음>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두 문제에 대한 정답을 모두 맞추셔서 참여가 되는 겁니다. 댓글 맞췄나봐요? 네. 뭐 주는 거요 직접 준비하신 문화 상품권. 야. 내가 준비한다고? 이야~~